신조어 문제 풀고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 팩트! 오, 알아도 쓸모없는 신조어 알아도 음. 쓸데 있는 신조어! 스불제 스불제 스스스 스, 스. 스키 불 나게 스불제 제껴라 불제껴다제껴다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스패도 블레이저 제꺼 제껴. <웃음> 네 스불제 스 수, 수, 수불죄? 수불 재앙? 어, 수, 수 어, 벌레 재앙? 요스탑스불 나면 재앙이 올 거야 네. 수상한데? <웃음> 불 났나? 재앙! <웃음> <제양? 웃음> 스타킹 불 나면 재앙 <웃음> 우리 삼행시 하는 거 아니지? 스스까지 음. <웃음> 그럼 알려 스스로 불러온 재앙 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 왜 바로 해? 미안해 그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러실 거예요? 생각은 뒤에서 하고 와야 되는 거겠네 알겠어 벅하충 이런 거 없나요? 이번에는좀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 하나 둘셋 비밀스러운 <웃음> 담비 네? <웃음> 비 오면 담벌려? 비밀 <웃음> 맞는 말이긴 해, 비올 때단 많이 비 내리는 아, 날 당뇨같이 덮어 비비 뭔가 평상시에 많이 쓸것 같은 단어 아니야? 아이돌 여러분들한테 진루진유진 유나 유나 유나, 유나. 아, 비주얼 담당 한다. 비주얼 담당 아나 저거 알았는데 나 몰래... 난 몰랐는데 <웃음> 어쩜 또 이런 문제만 맞춰 유나, 유나, 나 이거 알아, 유나. 알아. 알아서 잘하고 또? 깔끔하고 센스 있게. 에이. 아, 나 진짜 옛날 사람 아닌데. 현대, <웃음> 현대 워 얼굴 V 해피. 나 이거 알겠다. 몰라야겠다. 현대 백화점 새로 생긴 거 알지? <웃음> 와, 얼른 가봐. <웃음> v 하고 인증샷 남겨. 그게 어디가 힌트죠? 어느 날그아 청영 사랑해. 정다왜 <웃음> 저기 사랑해요? 맞다. 와. 사랑해. 와, 전혀 모르겠어. 와. 잘했다, 잘했다. 이거 맞아, 사랑해 맞아. 잠걸이재앙이올 <웃음> <안 걸려. 웃음> 거야. 감사합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놀줄 아는 놈이군. 뮤진 스스로 불러온 재앙. 비주얼 담당. 알아서 잘하고 떡 깔끔하고 센스 있게. 최명 사랑해. 오치고 아! 오늘 저녁 치킨 어, 아, 저는 근데 뭔가 예상이 간다 난 전혀 안 갔는데? 네, 전혀 안 갔는데 쉽게 살면 재미없어, 빙고 이 이게, 이게 뭐야? 재미없어, 빙고! 아진아진 얼어 아, 아, 죽어도 코트 어, 너무, 너무 쉬워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데. 빠듯해 빠르게 태어났어 어나빠트네 그러면 <웃음> 빠르게 태연하게 빠르게 퇴근 힌트 힌트 힌트 조만더 해볼까요? <웃음> 아이 깨끗한 네. 플레이를 합시다 알지. 자 자기 귀아 <웃음> 이거 알지 빠른 테세전아 저... 내가 <웃음> 내가 꼴찌라니 네. <웃음> 감사합니다 이나이제 <웃음> 마지막 문제. <웃음> 여러분, 나 진짜 한 문제도 못 맞췄어. 나에게 먼저 기회를 줘. 그래, 좋아. 한번 해봐. 네. 해봐, 해봐. 불낭 <웃음> 소불난 집에 소고기 묵국. 오, 화끈하겠는데. 불난 소셜미디어. 네. 불붙은 소셜미디어. 불붙은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아 소셜미디어 그래 소통까지 <알아>. <웃음> <유나는 눌렀다. 리아, 웃음> 나, 나. 리아 유나가 놀어 리아 리아 리아 리아 리아가 먼저 했잖아요 불불의 소통 <웃음> 예지 예지 예지 예지 예지 예지. <웃음> 예지 예지 예지 예지, 예지, 불타는 소통 네 유나 불타는 소통 아 잘한다 불타오르네 근데 불타는 소통을 굳이 줄여? 무슨 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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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지시고도 이거 찍어봤어요. 우우 유진입니다아 예. 우 유진이입니다. 전 메뉴 포장 아예 겠습니다 여기서 부터 역시 워크넷. 나 레모네이드 <놀료> 먹을까? 망고스무디 먹을까? 우선은러고 초콜라 나 하나. 이콜라크그치즈케이크 <웃음> 하나. 그리고 하겐다즈, 바닐라 맛 하나, 딸기 네. 맛 하나 그리고, 그리고 크아상 드링크 엔드 여러분들한테 중간성으로아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저 새도 까먹을 거라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어는들이 여러분들한테 투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다고? 그 리가 없는데? 마아한 있어 네. 유진이 고마워 <웃음> <웃음> 나 동정을 많이 받았네. 나 동정표가 세 표야. <웃음> 이거는 너무 잘 만든 게임이에요. 너무 잘 만든 게임이에요. 아시죠? 깍두기 안에서 재밌게 람 타게. 자, 어떤 게임인데? 어떤 게임? 슈체 게임. 슈체 게임? 자자는 거지 말한 대장 뚱뚱하다고요. 말한 아맞 스펙트럼. 아, <생> <'ry> 아 <웃음> 재미있겠다. <꽁> 재밌겠다. 보여줄게. 근근다. 끝말잇기 하는 거지. 근근근. 뻑뻑삐 근근다. 삐또다리. 아. 그러니까 앞 사람의 끝말에 맞춰서 그냥 아무 말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세단어해야 되는 거. 지어 무조건 세 단. 어 우리 이거 할까? 좋아 좋아 좋아. 세 글자로 해야 돼. 근데 만약 앞 사람이 했던 거 똑같이 했다, 그럼 안 돼. 근데 뭔가 있던 말이나 들어봤던 말이다. 그러면은 가차수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과 이걸로 바로 토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순순히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Five six s 스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르구따아야떼꼬끼 구구따 팔랑 팔 탈락! 잠시잠시아 잠시만 아잠아 잠시만 아잠시 구구다 시만아 구구다. 아다리 구구다. 시다리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시아시시시만아 I 셨죠 아셨죠? said, I said, 이 s 너무 헷갈린다, 이거. 이속도 i 그대로 a 요 d I said, I s a i 땅 I said, 쿵쿵 a 쿵쿵 I s a 쿵 d I s a 뽕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해야 a i d I s a i 때. I s a 땡큐 깡소금 땅 황독상 언니 엑스라고 하시네요 진짜요 맞아+ 맞아 리어빠져 빠져 아 그냥 언니가 시작하면돼예네셋넷 꿍꿍 따리꿍 그다 꿍꿍 따리꿍 그다 꿍꿍 손수 끄고 빵꾸구다 깃털 뽕꿍구다털 짜릿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 아구다리구다빨구다리구다빨구빨리구다빨구다빠구또빨구다리빨리빨구다리빨또또구다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다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다리빨다빨리 빨리빨리 빨뭐빨 제가 이번 게임에서 우승가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파핑팅 <웃음> <팝비디가> 뭐야 아니 <웃음> 많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1 0개 남았잖아요 누구야 2개 <웃음> 네 제가 이번 게임에서 우승가게 되었는데요 아우 <웃음>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아니야 내가 났어 <웃음> 네, 그냥 하나 더 줄게 얘는 줄이잖아 봐봐 <웃음> 와 이런 거. 지 망고가 생망고올라가수어와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대박이다 잘, <웃음> <웃음> 잘, 잘 마시겠습니다 라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땡스 드시면 돼요 <웃음> <웃음> 오, 나 진짜 졸리려고 그래 나 이미 이미 졸려 <웃음> 가자.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우와. 와 야옹이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퇴근하신 줄 알았는데. 와 향도 좋아. 와. 안개를 걷어 아, 벚꽃이야. 아이패드도 있. 피자인가 봐. 여러분. 여기 맛있는 거 위에. 이게 뭐야? 잠깐만! 카드다. 어? 우리가 생각한 거기 맞는데? 카드다. 자 시작! 미션 카드 야식을 먹고 싶다면 개인 미션을 완수하세요! 미션 성공 순서대로 연한 야식을 가주수순할수 있습니다! 어, 제한 시간 30분! 나 30분. 나 할래. 나 할래! 차량 도전! 네. 선생님 저 임무 완료! <웃음> 우와 이것 봐! 근데 언니 아직 못 가!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어, 아, 다! <웃음> 언니, 우리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어, 알지 두 개씩 층층이 탑을 쌓아야 되니까 안에 있는 좀 찬찬히 물고... 가줘야 돼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 있는 물고기 수영장 안에 있는 물고기 찬찬히 가져야돼 <웃음> 알겠어 수영장 <웃음>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한번 불러 줄게요 혹시 이 지구 듣고 싶은 게있나 사람 나 하나 읽으면 돼요? 하나 읽으면 돼요? 아니에요? 다 읽어요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요? 이거 다요? 이거 몇 개인지 아세요? 쌀같이 이겼어 이태 근데 과일과 채소를 음. 찾아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이거 진짜 가다고요야 안돼 멀어지고 있잖아 아 이런 w h e a t <laughs>